t v 응. 성형, 마스터 명희님을 만나뵈러 가고 있습니다. 그분 과목이, 주 과목이 뭔데요? 주 과목만 말씀을 드리자면 응. 모든 사람들의 공통, 아니죠? 얼굴 지방 흡입. 어,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. 응. 얼굴 지방 흡입입니다. 그래요? 네. 네. 그리고 그래 라 형도 또 얼굴 지방 흐리기에 관심이 많으셨나요? 너무 많은 게 여자는 진짜 <웃음> 나이 들수록 <웃음> 네. 얼굴 이 얼굴 살이 이제 힘이 없어져요 네. 그래서 처지거든요 네. 근데 리프팅, 레이저 리프팅을 해도 솔직히 그때뿐이에요 네. 근데 그래서 오늘 솔직히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네. 너무 기대돼요 오늘 그 뷰티 마스터, 성형님 뷰티 마스터님 만나면 물어보실 것도 굉장히 많네요 너무 너무 많습니다 진짜 <웃음> 너무 많아요 소라님의 딱인 분이시데 소라님이 필요한 저 뿐만 아니라 네. 진짜 보시는 모든 분들이 네.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네. 제가 오늘 다 여쭙고 네.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굴 지방 흡입왜 모든 것을 다 파헤친다 당연하죠소라의라비티에서 <웃음> 모든 것을 다 파, 파헤친다 네 예. 선생님이 아주 혼을 쏙쏙 아끼무수 <웃음> <웃음> <와티모스> 탈탈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갑시다 <웃음>